안녕하세요. 저, JK 성형외과 권순홍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가슴 수술, 체형 수술, 그리고 지방 이식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전문의가 아니신 분들한테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계신 게좀 현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10년 넘게 지방흡입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 좀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성형외과 지방흡입계 고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병원의 특장점을 두 가지 키워드로 보자면 첫 번째로 안전, 두 번째로는 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따지면 23년인데요. 23년 동안 진료를 해오면서 큰 의료사고가 생긴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제로인 것로 유지해 오는 데는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원 스텝들의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을두 번째는 인증에 관한 건데요. JK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지정병원으로 유일하게 인증받은 성형외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인증을 약자로 KAHF인증이라고 하는데 정부로부터 인증과 심사를 거쳐서 긴 기간 동안 병원에 직접 나와서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결과를 거쳐서 얻게 되는 인증입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도록 등록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을이 사업을 할때 제1호로 등록한 병원이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외국인 환자들을 꾸준히 진료하고 다른 병원 대비 우수한 진료 실적을 보여서 표창장도 꾸준히 받았고 이거는 단순히 병원이 어떤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를 갖췄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만족된 서비스를 줄수 있는 의료진과 다른 스텝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분야를 맡고 10년 이상 맡고 계신 다른 여러 원장님들이 각각의 진료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인 진료를 함으로써 실력이 쌓여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집계해본 바로는 재작년에 세계 100개 나라에서 저희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었고 그 이후로도 점점 오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200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때 수많은 외국 프레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거든요. BBC, MBC 그런 데서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도대체 너희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성형수술을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그거에 대답하느라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에 필요한 수술을 권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만족도를 얻게 하는 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술을 할때 이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실제로 이분한테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늘 파악을 해서 가장 만족할 만한 수술을 딱 받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더 이상 오시지 않도록 혹은 새로운 수술을 받으러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접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건강함과 그로 인한 행복함까지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이케 성형외과는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젊고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